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입니다.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.